현재 알려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네. 결과는 네. 현재 알려는 4가지가 있는데 네. 결과는 현재 음, 네. 속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. 결과는 네. 어, 이렇게 현재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네 어~ 네네요 아. 고카물 쓰고요. 네네. 고카물로 죠고 아,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러면 현재 완료의 결과라는 거죠? 네. 아. 그리고? 요아이는 네. 끝난 거예요. 네. 완료가 됐죠. 네네. 네. 끝났다. 그 다음에 yet. 아, yet. 얼라, 얼리, 아, 영, 얼리얼, 리얼즈 아, 얼레디, 예, 나 이런 단어들. 네, 네. 아,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완료형법이고, 네, 네, 네. 계속을, 지금 네.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. 네네, 네. For, for, since. 아, for, since. 경험한 거 경험을 한 거잖아요. 네네, 네. 경험한 거죠. 네. ever. 네. But, never. 네. before. 네. 를나타낸말 이거나. 네. 했으나? 해본 것들. 아. 해본 것들. 네네. 무슨. 아, 아 v e r ever, 아. v e 에서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